비조선 여행 프로그램 낭만비박 집단 가출 27일 방송에서는 위문 가득한 합천에서의 마지막 비박지가 대공개됩니다. 여행 이튿날 밤 황홀한 저녁 식사 후 허영만은 신현준, 류시원, 이솔로몬과 함께 새로운 비박지로 향합니다. 칠흑 같은 산속을 걸으며 우리 산 꼭대기에서 자요 나이 50세가 넘어서 배낭 메고 비박하는 일은 없을 줄 알았다며 탄식하는 사이 첫날 밤보다 더욱더 높아진 비박지에 도착합니다. 첫 비박지보다 높아진 비박 난이도에 이곳이 어디인지 위치감각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어두운 주변 상황에서 잠자리에 든 가출단은 피 몰아치는 폭풍 반바람에 가출단의 숙소가 무너지며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편 칠흑같은 밤이 지나가고 찾아온 밝은 아침 기상 후 아수라장된 숙소를 보자 실성한 듯 웃음이 터졌으나 가출 따는 이내 어둠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눈부신 일출의 말을 잊지 못하고 합천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다 결국 함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난생 처음 본 근사한 비경에 울컥 눈물을 흘린 신현주는 가만히 바라만 봐도 잡념들이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 라며 감탄했고 유시원은 저기 산 밑에 적의 구름인가 라며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여행을 준비한 허영만도 함께 흐뭇해하며 합천의 멋스러운 풍광에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부신 아침 일출의 기운을 받아 여행의 마지막 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출단은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합천 왕후시장의 노포식당을 찾아 합천의 특별한 별미를 먹으며 서로의 첫인상을 고백했는데요. 허영만은 이솔로몬을 향해 요즘 보기 드문 착한 캐릭터야 착함이 막 뚝뚝 떨어져 라며 특급 칭찬을 했고 이솔로몬 역시 허영만 선생님이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고백하며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반면 이솔로몬의 신현준에게 그렇게 많이 드실지 몰랐는데 라는 말과 함께 연기자인가 푸드파이터인가 라는 말을 남겨 큰 웃음을 선사했다는 후문입니다. 낭만비박 집단가출은 중년이 된후 방황하는 어른이들을 위한 초자연 비박 여행 프로그램으로 허영만 신현준 류시원이 함께하며 매주 일요일 밤 10시 40분에 오라이프 와 tv조선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